어때? 맛이 조금 괜찮나? 바로 이 맛이야. <웃음> <웃음> 전 최신 사람이 아닙니다. 아날로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트렌드에 빠삭해요? 꽤나 바삭한 편이죠. 저는 트렌드에 연연하지 않아요. 모든 것에는 진리가 있다 파해요. 그런 파라서 최신 의미 없어요. 이거 첵스 아닙니까? 첵스! 정말 나 첵스 너무 좋아해. 근데 당신 판맛은 싫어하잖아요. 어? 아... 책스가 저번에 파맛 나왔던 거 기억해요? 티긋만 붙인 거예요? 어 파맛인데 파맛 파맛이 음, 나왔어요? 맛 맛있을 거 같은데? 나 개인적으로 파지 좋아합니다 냄새 맡아 냄새 어, 짜증 나요 와, 완전 친해 우와, 와 진짜 심해 어우, 야 진짜 완전 파이다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? 어떡해. 팥 맛을 너무 잘낸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. 유진이는 팥을 싫어하는 겁니다.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팥그 맛이랑 비슷해요. 첵스의 밀가루 맛이랑 향이 남아있는데 팥 고유의 향이 남아있긴 해. 맛있다. 진짜 초코 첵스보다 조금 더 담백한 느낌이어서 깔끔해. 위에 다 먹어봅시다. 근데 흉내를 잘 냈어. 같이 먹으니까 시리 맛이 나요. 팥의 고유의 향은 우유랑 같이 쓰면안 나는데 이제 우유를 삼키고 이것만 씹잖아요? 그럼 팥입니다. 팥이. 원래 팥이랑 우유랑 먹잖아요. 팥빙수처럼. 어, 녹은 팥빙수 느낌. 스 나쁘지 않아요. 씹는 순간 텁텁해지는 것까지 똑같아요. 진짜 신기하네. 팥빙수 좋아하는 사람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맞아. 막 냉동실에 비리빅 이런 거 많은 사람들. 3점? 저는 2점? 3.5 점도 되는 것 같아요. 발음 조심하세요. 카구리! 왜 발음을 조심해요? <웃음> 워크맨 할때 음. 거기 PC방 편에서 알바생이 너구리에 카레라면 음. 같이 섞어 먹으면 맛있어요 아, 맞아, 해가지고 맞아. 좀 되게 유행했지 않아요? 맞아. 그래서 이렇게 나왔나 봐요 소스가 딱한개 있어요 그리고 다시만 들어있습니다 아, 이 국물 색깔 한번 보십시오 카레 색깔이에요 너구리 한 마리가 있어요 얘개 아니에요? 롯데월드? <웃음> 완전 그냥 커레야 냄새 완전 카레야 <웃음> 맛있는데? 음! 맛있네. 아 너무 맛있다. 아 이거 진짜 맛있다. 오. 진짜 너구리의 맛도 살아있고 카레의 맛도 살아있는데 이 섞이는 조합이 고부감이 하나도 없어요. 음, 음. 잘 어울린다 너구리랑. 카레 싫어하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아. 저기불려 어. 어. 술 먹었나? 술안 먹었는데. 그리고 이 카구레의 장점 뭐냐? 밥 말아 먹으면 진 카레예요. 너무 맛있어. 진짜 너무 맛있어 국물이. 이거 얼마예요? 1,500원. 사 먹겠다. 이게 다른 라면이 질릴 때한 번씩 이제 특정을 먹어봐야 되거든. 이거 라면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겠다. 이거 이건 사 해. 먹을 거 같아. 5점! 예전엔 3.5? 4점. 저는 3.9. 어? 저 뿌링클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? 뿌링클 삼각김밥입니다. 아 뿌링클 싫어. 왜? 아니, 그러니까 너무 가루가 너무 많아서. 더 뿌링... 가루 적게 뿌려주세요 하면 되지. 저 뿌링클 왜 먹어? <웃음> 오야 야무지게 오, 들어있다. 아니, 근데 밥도 뿌링클 가루 느낌쓰? 치킨 아래? 그 뿌링클의 트레이드인 가루가 있죠 이거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핫 뿌링클은 약간 그 뿌링클 가루의 그 바삭함도 남아있는데 치즈 하기 감도는 그맛 그리고 치킨의 그속살의 맛있음 이 삼박자가 조화로워야 이 뿌링클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뿌링클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바삭함이 아예 없고 눅눅한 느낌의 치킨이라가지고 치킨이라는 느낌은 거의 없어요 이거 밥이랑이라는 가득 뿌려 먹는 거 있거든요. 음. 그거 치즈맛이랑 똑같은데요? 얼마인 1200원. 와, 아까 그거 라면 300원 차이야. 나 지금 라면 먹어. 안에 내용물이 삼각김밥은 좀 중요하잖아요. 한 치킨을 뭐 요만큼 넣어놓고서 BTC 이름을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그 치킨을 기대하고 샀을 텐데. 맞아, 맞아. 그냥 치즈만 나는 삼각김밥이에요. 그리고 뿌링클 자체가 치밥하는 치킨은 아니잖아요? 볼케이노버 삼각김밥. 이러면 사람들 이 맛있게 먹겠지. 뿌링클 삼각김밥? 굳이? 1점도 음? 음, 못 드리겠습니다. 영. 2 1점 2 저는 3점 드릴게요 오. 맛은 있는데닭고기를기대한다면 먹지 마라. 뚜뚜뚜뚜뚜뚜뚜뚜 u 뚜뚜뚜 t tut, tut, t 깐부입니다 tut, t u 깐부 u t tut, tut, tut, tut, tut, tut, tut, t u 어 와우! 소스! 제일 중요한 소스! 마요네즈 소스 같이 생겼네? 오! 오 뭐야! 아니, 아니, 아니, 완전 오징어 냄새나고요! 근데 뭔데? 이 비주얼이 뭐야? 파도 있고요. 뭔가 이렇게 같이 튀긴... 여기 오징어가 껍질에 같이 달려있어요. 그래서 같이 튀긴 것 같아요. 어때 맛이 조금 괜찮나? 바로 이 맛이야! <웃음> 오징어 조각들이 들어있다. 조각들이 있다. 맛있는데? 그 소스가 그 어, 소스가 완전 잘 어울려요. 약간 짭짤하고 타르타르 소스 아니네. 뭐지 이게? 콘 샐러드 소스 같아. 음, 맞아. 맛있다. 이 겉에 고추가 같이 튀겨져 있어요. 음, 옥수수 콘도 있네. 근데 다섯 개 먹으면 물릴 맛. 오징어도 조금 느끼하기도 하고 맞아, 맞아. 치킨도 느끼하고 튀김옷도 느끼한데 소스까지 더 느끼하니까 많이는 못 먹을 맛이에 맞아요. 맛이에요. 맞아요. 이거 얼마야? 아우 안 먹지 근데 깐부치킨이 요번에 오징어게임에그 깐부 때문에 되게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맞아, 맞아. 그래서 뭔가 호기롭게 내놓은 건데 좀 아쉽네요 깐부라는 그 흐름에 빨리 타고 싶어서 약간 급하게 내놓은 느낌이에요 아 오징어게임 치킨이래 계속 한번 사먹을 정도 3점? 저도 뭐 2.5점? 아, 소스가 좀 다양하게 좀 출시됐으면 좋겠어요. 아나 예. 이거, 나 양념치킨이었으면 맛있을 것 같아. 맞아 맞아. 항에 이렇게 새로운 음식을 도전하는 거는 재밌는 것 같아. 요아 너무 재밌어요. 그러다가 너무 재밌... 이제 음. 카고리처럼 음. 맛있는 제품 발견하면 은 그게 제일 행복해요. 카고리는 진짜 길 가다가 어? 나나 먹고 싶은데 카라나 먹고 싶네 하면 은한 번쯤 시도해도 실망하지 않은 맛이에요. 카고리 일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. 많이 사 드세요. 사 드세요. 우리 좋은 간구잖아 됐어 그만해 그거 한번 따라해줘요 알아요? 이러다 <웃음> 다 죽어 <웃음> 저 그거 하는데 당신 그 피들스틱 댄스 있잖아요 되게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만해 이러다, 이러다 다, 다 죽어 약간 <웃음>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제가 젓가락 드렸죠? <웃음> 네